생명 니가 니요니 니가 니가 니 성부의 니가 니가 니이 니가 니가 산성하늘니 호이장무질 뭐, 때는 모르나 네 So, so, 오 o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 내 동불발 비켰다가 죽께서 오늘 여실때 이 영혼 들어가